들어왔어! 어휴 세워 그만! 역시 다들 들어왔어 뭐! 어 역시 어흐 다들 뭐! 자 좋은 아침입니다! 야하! 출발 요호! 어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목소리> 좋네! 카 <카메라> <목소리> 역시! <목소리로> 코로나 때문에 네. 사람 많이 배고있아 역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음식. 어,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 공진욱 아, 씨오 시험 붙여요 붙이네요? 주이야아 누나 우리 공연 보셨대요. 저, 영숙이 나를하더라고아 진짜? 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저놀라고 제가 했더고요 우리 <웃음> 공연을 <웃음> 보신 아, 스타일리스트 아, 분과 네. 어. 어, 저 그것도 했어요 아, 어떤요 아, 뮤직비디오 아 뮤직비디오 했어요? 어, 정주랑 아 진짜? <웃음> 정주랑 스 네. 제주도 아, 제주도에서? 제 네. 그러니까 우리랑 연 기쁘죠 어 기쁘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웃음> CF 찍으 <웃음> 왔습니다 <웃음> <오늘은> 모바일 <웃음> 게임 광고 레스코하겠 아, 변신 아, 아, 눈이 발견됐습니다 의은안 맞으라고? 자기가 아닌 가눈동이 아니, 아니라고 아아나그래아 진짜? 오! <웃음> 내려가. 잠시 후 메이크업도 알려드리며 근데 다시 시켜돌아 자 헤어스타일 완성 이제 바지를 입습니다 어리 바지 오그거 역할이 뭐예요? 삼국지? 오 그럼 제 역할은 뭐죠? 유비 고우 장비 아니면? 어? 그래서 여자로 변하대요 <웃음> 어? <웃음> 정주 여장 모습 공개하도록 하난 뭐지? 난 뭐야? 아나 제갈량 제난 제갈량 제갈량 총맹 <웃음> 자 이제 잠깐 나가볼까요? <웃음> <웃음> 아 우리 팀장님 바쁘신, 제일 바쁘신데 누가 <웃음> 잘해주세요? <웃음> 아예 가르죠? <웃음> <빠르게>? 어... <웃음> 참, 참, 참, 여기 <웃음> 사람이 가르쳐 안되고 여기 앞면 아니고 그냥 어, 인 내가 이쪽? <놀람> 이 어. 저의 최신입니다 어. 최신은? 어. 당신은 이오 <웃음> <이야. 작아. 웃음> 됐와쁘다이시 <웃음> 어디서 이게 허거를 머리 끼 너무 이쁜거 아니에요? 예1원만 주고 가시오 <웃음> 야 정진우 야 역시 정진우 비주얼은 아 누구도 못 당합니다 정진욱은 최고구맨! 자, 갈게요 출 자. 하이 큐아 <웃음> 어, 좋다 <웃음> <웃음> 아까 게더 웃기지? 아까 머리 확올라가는게 <웃음> 웃겼어요 네. <응>. 자, 봐서 <웃음> 들어쓰 되니까 자가 봅니다 자오 우리 현민이 <웃음> 지금 오! 맞춤 분장이에요. 절반이 특수효과 지금 절반이 완성됐습니다. 맞춤 맞추메 자 이제 저는 제가이량 분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 이렇게 변신한답니다. 잠시 후 뵐게요. 자 이렇게 짜잔 변했습니다. 어때요? 똑같죠. 제가장입니다이 <웃음> <웃음> <웃음> 하나 둘셋 정말 잘어울린는요 여러분 어때요? 잘어울리것 같죠? 역시 제가 잘잘 어울린 것 같은데 카메라 흔들 어 주세요. 아 어떻게 <웃음> 아, <웃음> 아, 뭐, 뭐, 앞뒤로 하는데 아, 움직여. 아, 이렇게 하는 부러... 이거는... 거야? <웃음> 아, 아닌 것 같아. <웃음> hey, w h a t your e a n e Randy Savage, Macho Man.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한국 이름 철수예요. 철수. 아 철수겠어. 철수. 아하하하. 아우 미국 코미디언 마초맨입니다. 아 좋다. 네. 한번 더. 하나 둘. 오케이. 둘. 둘. 하나 둘. 자 진지한 거 득. 아예 네. 몇개더 할게요 몇개 더. 네. 하나 둘. 자. 자 쿠밍 할게요 쿠밍 쿠밍 회전까지. 여기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웃음> 와, 와. 와. 아, 자 오늘 출차사 오늘 아름답게 오늘 저희 왕삼국지 CF 찍고 있는데요 자 사진 너무 예쁘게 잘나왔어자 사진 공개 자자자야조선자와 <웃음> 뭔가 에로틱하며 코믹한 또조선 아주 그냥 어우 너무 때리고 싶다 야이 호흡들 이게 18년간의 졸탄의 호흡입니다 그, 저 아우, 좋아,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 아, 아. <웃음> 유저님. <웃음> 어, 유저님 최고야. 아, 나우지 너무 좋아, 좋아. 오케 <웃음>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아,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제가 내가 할까. 나, 나, 나, 나, 조선 나, 아이 나, 못생겼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자, 저희 파트는 오늘 끝났습니다. 이제 저희 파트가 끝나가지고 졸타는 네, 옷을 다 갈아입고 분장을 이제 갈때 됐고 정리로 깨끗해졌어요. 변했어요. 돌아왔습니다. 잘생긴 진우유.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어 떼. 떼. 떼. 자, 이제 저도 이제 수염을 없애고 회식 자리로 갑니다. 잠시 삼겹살. 가가가. 는 김은 담배에 끼습니다 회식은 삼겹살이죠. 아, 회식자리왔습니다 삼겹살 맛있게 먹어야죠. 후루 잡잡잡잡. 잡찹 와, 소맥! 소주 와, 고기 상태가 너무 좋아요. 찹찹은 나도 소맥. <목소리> 지금 유튜브 그때 예수님 찍었다고 찍었대요 아... 입구 찍어야 돼요 입구 아... 찍어야 돼요 뭘 잘, 아, 뭘안 찍었나 했을 는데 여기 입구를 뭔, 찍었어요 뭐든지 네. 시작했으면 엔딩을 찍어야 되거든 엔딩을 안 찍으면 항상 이상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아,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더라고 회식을 <웃음> 끝냅니다 아 항상 엔딩 영상이 없어서 편집할 때 겁나 그지가 돼가지고 버린 적도 있어요 그래갖고 끝이 있어야 돼 시작했으면 자 오늘 김미화 선배님 마을 갔을 때도 시작 잘했습니다. 야, 오디오가 엔딩이 맞을게. 없는 거야? 전밖에 없는 거야 오늘의 거. 영상 끝! 음, 음, 거야. 어. 고생했구만 어. 어. 아, 갈게 수했어 들어갈게 어 들어갈게 어가어